자 2단계 김리아입니다 2단계 김리아 오. 구간인데 정말 야심작이거든요 김리아 그? 구간은? 2단계? 니아한테 인사해 안녕! 근데 얘왜이짜리땅이에요 내가 벽에다가 방아놨어 <웃음> 다리가 없거 네? <웃음> 이거 약간 현실비율이 아닌데? <웃음> 그러니까. 난 이렇게 늘 한, 신하게 생겼는데 말이미이못올고 있어 <웃음> 네? 신, 어? 신경 쓰여, 아래에서. <웃음> 또 떨어지셨네. 자, 그러면 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처럼 바보만 길이 보여요. 바보한테만 음. 보이는 길이거든요? 어? 아, 바보. 혹시바보라는 음, 음, 음, 음. 그런가 길이 보이나 보네? <웃음> <웃음> 야, 길이 길이 보인단 말이야? 어? 뭐야? 어? <웃음> 뭐야 이거! 어? 떨어졌는데 뭐지? 어! 이거 알것 같아요. 에 알까요? 과연? 여기다. 어? 여기당 이렇게다. 어? 바보한테만 보이는 기, 바보한테만 음이! 보이는 맥을 깬다고? 여기다. 우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이걸 여기다 여기다 여보한테만 보이는 길 깼다고 와 우와 우와 대단한데 아, 천재야 자 간다 오왜 내가 있지 와. 미미 어떡해 가면이 있었는데 <웃음> 미호님 어디야 왔어 왔어 미호님 왔어 아이뭐 한참 걸리겠죠 저분은 미오이 화이팅! 화이팅! 리오한테 와야지 오! 오케이! <웃음> 자 가자고! 자 바... 아긴년단계다 바보만 길이 보이는 그런 맵이에요? 오! 난는 바보가 아닌가 봐! 보이죠? <웃음> 너무 잘 보이네? <웃음> <웃음> 너무 잘 보이잖아? <웃음> 자 이거는 투명... 여기만 밟아야 돼요 바보들은 길이 보이거든요 반전이네. 거기만 밟아야 하는 거. 아보들만 길이 보이거든. 아니 사다리마다 김니아 얼굴을 마주치게 돼 있어. 뀨? 약간 설레이기에 만들었어. 내가 직접 보고 있다고. 니아 네 얼굴 한번 보고 점프하고. 그런 맵이라고. 아미원이 너무 설레이는구나. 네, 그래서 리아하고 잔뜩 보고 가려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웃음> 음, 이리아가 왼쪽 리아보다 더 이쁜 걸? 떨어지면 한번더 본다? <웃음> 안 돼. <웃음> 안 돼. <웃음> 점프, 점프해서 그냥 매달려서 그냥. <웃음> 좋다. 이기면 응? 자 이번에는 빨간색 블록하고이겼는데어 어디가 길일까? 어디가 길일까? 제 생각에는 빨간색이 길인 것 같아요. 바보 리아 탈출맵이니까. 오, 진짜네. 와. 맞혔어 이거를. 하하. 아, 파라, 여기를 밟으면 아파요. 아안 아파요. 아. 아, 아파요. 여기 밟으면 아파. 조심해야 돼. 빨간색만 밟고 가야 돼요. 바보맵이거든요. 여기는 컨셉이 바보맵으로 제가 제작했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오. 앞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리아는 바보인가요? 어? 리아 아니요. 바로 뒤에 있는데 기다렸다 가죠. 오. 자, 리아는 오. 바보일까? 아닐까? 오. 오. 리아 왔다. 오, 오, 어? 리아야, 바보일까? 아닐까?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과연? 동시에 가보시죠. 네. 아니, 거든요 이거 정답이 이상하네! 아까부터 이상하다 했어! 리 l i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컨셉이었다고. 맞아요. 여기 또 세이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도. 자, 먼저 가볼까 우리? 가보자! 가 <웃음> <웃음> 여기 말 보면 <밟으면> 떨어진다. <웃음> 여기 길 아닌데 <웃음> 내가 만들었지만 잘 만든 함정이지. 어엘기다난 똑똑해. 어떻게 깼는지. 여기구나. <웃음> 뭐지? 여기에 투명 길이 있어. 뭐 어, 눈치를 채겠지만 어. 여기에 투명 길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투명길로 가서 쭉쭉쭉쭉 가서 여기에 여기가 길인데라고 써 있다고 그러면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지. 오. 근데 단면이 언제 와요? 응? 오고 있어? 단면이? 아, 왔다 왔다. 네. 오 왔다. 오또 한십 배. 혹시 김리아 탈출맵이라 그런가? 약간 좀 고도의 심리전은 요구하는 듯? 어? 음.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어? 뭐 어떻게 오겠다는 거지? 안 오세요? <웃음> <웃음> <웃음> 맞췄다 여기가 기인데 어? 잡으시죠? 오호? 응? 세 번.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오. 오. 오. 오. 자 여기는 회오리 점프맵인데요. 우와. 아, 여러분들 깰수 있을까요?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먼저 가 볼게요. 제가 먼저 가 볼게요. 아니야, 나 먼저 갈 거야. 나 먼저. 나 먼저 갔대. 나 먼저 갔대. 언나 먼저 갔대요. 네. 어? 어? 오. <웃음> 어? <웃음> 오, 매지 마세요! 여기는 헤어리 해야 돼. 슉! 아. 오, 불안해. 오, 불안해. 왜 이렇게 많아? 와! 오, 어떻게 갔어? 어떻게 갔어? 어떻게 갔어? 야! 가네? 아. 오! 오. 오. 오. 어 미리지마. 난아아어아천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이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 어, 오우. 뒤에 오는 중. 근데 비오는 아마도 못 깨지 않을까? 이 배우들이 회오리들, 엄청난 회오리들을쇼쇼졌다 <웃음> 가자 자 리아 여기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니니 <웃음> 둘다아니었데요요 얘는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하자고. 자 마지막에는 잉유맨 구간이 나와요 야 드디어 잉유맨 꼭대기 단계 제작자 잉유맨 구간이 나옵니다 오 아, 대단하죠 자, 일단 미오님을좀 기다려 볼까 좋아요 아 오케이 오, 오. 어,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감격이에요 자, 드디어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평소 잉혀맨은 멤버들에게 잘해주나요? 자, 저는 엄청 진짜.. 엄청 잘해줍니다! 여, 정말 여혜님은 천사입니다! 2번! 인성이 나빠요! 저는 진심으로 이거라고 생각해! 잉혀맨은.. 어? 잉혀맨님이 제가 요즘에 불면증 걸렸다고 했더니 스팀 안대를 보내주셨거든요, 진짜로. 아, 안대를 또 보내줬죠. 멍청한 인간들 위를 보도록 해라! 어? 어 저기있어! 고결이 싫어! 와 일로와! 돼지. 네. 가자 가자. 천사. 됐다. 이 게임에는 잘 생겼나요? 짱 어... 잘생김. 엄청 잘생김. 뭐? 응? 어? 정답이 이제... 없는데요. 짱 잘생겼는지 엄청. 아, 정답이구나. 없는... <웃음> 아, 아니다. <웃음> 중간 아닌데. <웃음> 바로 바로 둘다 정답. 오케이, 나는 이쪽으로. 오케이. 자, 아, 드디어 엔딩 멘트가 나오네요. 야, 끝까지 오셨네요.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타월를 이 클리어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여기는 길이 아닙니다. 키키키키 네? 메롱. 클리어 장소를 찾아보세요. 떨어져서 죽으시면 됩니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와 설마! 아 여러분들 클리어 장소는 저 알겠어요. 설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답니다. 네? 이겨면 아? 여러분들이 갔던 길에 여기 아? 찾 장소가 있어요. 아 고기가. 저거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저거다! 여기다! <웃음> 여러분들이 몇번 봤을 거야. 여기를. <웃음> 이게 맞는 절대 못 깨. 그래서 절대 못 깨는 타워입니다. 그래서. 심리야다 클리어 축하드려요 여 사진 한번 찍자고 클리어 했으니까 야 네. 드디어 우리가 클리어 했다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이 맵은 제가 게임 링크에 올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 모르는 친구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엔딩이 엔딩이 모르는 친구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제작자 인규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안녕!